삼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7 시쯤 된것 같아요. 닭들이 아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리고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철판이 자꾸 올라가서 아 너무 시끄러웠어. 아 닭새끼야, 아 조용해 제발. 지금 일부러 왔어. 3일짼데 이불 없던거야? <웃음> 야 장비야 너 동생이 이불 없는데 너만 더고렇게 하냐 <웃음> 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채집한 친구를 바, 보고 있는데 야 재밌네요 와 낮에 봐도 진짜 멋있네 야 신기하다 슬라이시산 아틀라스 앤 타이폰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타이폰도 생각보다 크네요 아틀라스랑 오. 오. 오. 와 안돼 안돼 잠깐만 안돼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진짜 갔어 <웃음> 잠깐만 그런 아니는거 잠깐만 안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설치해놓은 다람쥐 트랩을 확인을 하고 낮에 바로 모니터 리자드라는 친구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은 모니터 리자드를 유기적으로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가축인 닭을 잡아먹기 때문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다람쥐 트랩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모니터 트랩을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제는 청설모 다람쥐 트랩 만드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이번엔 모니터 트랩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와 여기 형님이신데 그 유튜브에서 그런거 그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원시적으로 이런 나무나 이런걸 꺾어서 트랩을 만드는거 이걸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아.. 히,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히즈 어, 모니터 리자드 트랩 엑스퍼트 전문가 프로페셔널 아, 야. Uh, expert expert yeah But there, there, there is a uh, m yeah, okay. 아. 아 여기 o r 여기 r 치하 h 이유가 있네. 여기 n t you can't you can't you c 이 n t you can't y 이 u can't you can't y o 는 c a 가있 y o 아 can't 이 o u can't you 생선이 있네. 아, 이 모니터가 이제 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끼로 두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 틀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것 같고 저기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뭐 여기다 두지 않을까요? 와, 줄로 위에를 묶어서 약간 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안에 생선을 넣은 상태고요. 이따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제 도전. 오, 야, 저렇게 해서 어떤 거를 고리를 끼네. 아, 와 이거 되게 예민하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모니터가. 이제 혓바닥으로 냄새를 여기저기 맡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 모니터가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거를 이 나무를 건드리는 순간 이 나무가 쫙 펼쳐지면서 이 올가미를 땡길 거예요 그러면 올가미에 목이 걸리면서 이 트랩에 걸리게 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저기 미끼네 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 이왕 온거 모니터 한번 잡혔으면 좋겠다 전에 호주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물론 잡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촬영만 하려고 잡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잡으려고 해도 아 지금 설치해주신 모니터 형님이 다른 곳에 설치를 미리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또 그래서 지금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확인을 하러 간대요 아마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모니터 전문가시니까 아는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모니터가 잡혔을까요?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낚싯대를 저희 아속이 아속이 이걸 두 개를 빌려줘가지고 가물치 낚시는 아마 내일 또갈것 같아요. 슬라이시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근데 코일 났습니다. 어제 설치한 그 다람쥐 트랩 있죠. 그걸 확인을 아까 하고 왔는데 그것도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 트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한지 별로 안돼 가지고 없는 거지 하루 정도 있거나 이따 오후에 있으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또 차를 타고 저기 멀리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곤충들을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통발 콘텐츠 낚시 콘텐츠도쭉할 거고요 띨체 콘텐츠도 진행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곤충만 잡고 있어서 조금 뒤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슬라이시성 곳곳을 다녀 보겠습니다 아또 여러분들 이놈의 인기가 또 여기까지 퍼졌군요 와 나무 진짜 크다 오, 찾았어, 찾았어.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바로 있어요, 여기. 야. 와, 오, 와. 아, 여기 흙이 파져있길래 보고 있었는데 이건, 여기 있었네. 야. 와, 있나 보다. 지금 여기 보면은 턱 팀이 굉장히 세 보이고 턱이 큽니다. 자, 무튼 그 우리나라 그 토판을 소의 초대형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퀴벌레가 기타네. 야, 진짜 크긴하다. 진짜 확실히 거대해요 어, 어, 어, 어, 거대 어, 바퀴벌레 어, 같다, 야. So, what is h i name? is i c i a t u s Mellas. Mellas? v i c a t u s v i c t u s Mellas. 야, 사실 이런 곤충이 서식하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3일차인데 어제랑 그저께 비하면 오늘이 제일 습하고 제일 더워요. 오늘은 덥다는 게확 느껴지네 와이 미쳤다 하늘에서 봤지? 네어 뭐야 아, 잡았다 아, <웃음> 잡았다 야아 죽었나봐 아니 살아있어요 있... 살아 지금 죽은 척 하는 거 같아요 야얘왜 이렇게 이쁘냐 죽은 척아지오 왔... 살아있다 살아있다 네. 뭘또 찾았어? 뭐예요 뭐예요? 아 뽕나무 하늘소구나 네. 얘는 그냥 우리나라 그 뽕나무 하늘소 같다 그러니까요 야 여기 지금 그 우리나라 약간 뽕나무 하늘소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런 데서 에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발견한 게 있는데 와기랍잡인데 엄청 이뻐어 날라간다 그래, 어디가 어 날라갔어 야 여기 기랍잡이가 있는데 와 색깔 너무 이쁘네 어, 엄청 많은데? <웃음> 날파리가 아니라 기랍잡이에요 다야 이게 나무를 먹고 사는 흰 개미들이 나왔네요 이거, 뭐, 이거 봤으니까 한번 먹어줘야죠 이런 거 이리 와봐 아 근데 너무 작아서 안 잡힌다 이게 문제야 먹을려 해도 너무 작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 아! 뭐하는 아. 그러 흙만 먹었어 아니 아니 흙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왜왜왜왜 왜? 바구미야, 왜? 저와 왜? 왜? 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겁나 어? 큰데? 야, 차. 와, 진짜 커.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와, 미쳤어. 우리나라 그 바구미랑 상대가 안 되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본 거대곤충은 바로 바구미입니다. 아, 저번에 어, 낮에 잡긴 했었는데 그 친구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와, 근데 힘이 엄청나요. 이게, 어, 손다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주둥이로 이제 나무를 뚫거나 열매를 뚫어서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다리가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힘이 엄청나요. 자, 무튼, 앞다리로 이제 새들이나 다른 이제 선적을 이제, 천적으로서 이제 방어를 할때 튼튼한 앞다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와 꽃무지 같거든요 우와 색깔 봐봐 붉은 색깔 꽃무지 진짜 확실한 건 색채가 와 이게 슬라이시는 좀 다양해요 곤충의 숫자가 엄청 많대요 저희 뭐가 또찾아나 봅니다 땅꺼땅꺼 뭐야? 와 진짜 미쳤서와 이거 스윙 먹고 있는 거야? 오이 사이즈 좋은데요 사연 씨? 어 잡아볼까요 바로? 네 어, 사연 씨 한번 잡아주세요 와 이게 힘이.. 와.. 힘이.. 2대치 넘겠다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힘이.. 야.. 간단하게 박힌 것 같아요 그냥 와.. 이야와와오얘 와. 와. 와. 와. 아, 오, 중량 레치 남았죠? 네, 예전에는 얘를 네. 세레베스 네. 타이포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세레베스 타이타누스라고 있고오와 어, 오. 미쳤다 디자아이판 나비도 있어요 오또 타이타누스 또 있다고 하네요? 오 잠깐만요 근데 타이탄스, 타 잠깐만요. <웃음> 와,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자, 저기 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장야 그거 얼마네이것도 크기가 그렇게 막크지는 크기가 크기 괜찮은 사이즈가 크기가 크기 m 넘는다 얘 네. m 넘네 프라이 파필리온? 파필리오 블루메이아 여러분들 거대 곤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남부 타이타노스라고한게 이게 상향내치 바로 이 녀석인데 남부 지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팔로 여기는 중부지방이어서 중양내치 여친구 좀 차이가 나네요 턱에? 이제 보시니까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부르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허아닿네요 그쵸 와자 여러분들 슬라이시 상향 내치 타이폰과 중향 내치 타이폰에 네, 한번 대결을 보겠습니다. 야, 오, 끝이 부러졌어요. 얘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가? 오. 아 장주야, 이런 거왜 시키라고 있어? 아, <웃음> <웃음> 아, 미안해. 아. <웃음> 어, 혹시나 우리 버리고 갔나 했어요. 저희가 지금 타이폰 촬영하느라 10분 정도 놀, 놀다가 갔거든요. 나안보이를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있네. 아, 깜짝 찾아줘. 여기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있네. 둥그런거 맞죠? 네. 확대 좀해 볼게요. 제가 확대해 보면 나와요. 아, 새긴 요 야 이게 지금 포축망이 대략적으로 한 5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겨우 나와요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데서도 어, 10m 이상 되는 포축망으로 대안꽃무지 골리앗골리앗 이런 거 잡거든요 골리트스오 여기 떨어졌다 떨어졌다 와 사이즈 차이 엄청나는데? 작아도 힘이, 힘이 있네요아메일피멸아메일피멜 이게 아마 이 작은 개체가 수컷시고 큰 게츠를 보실 네. 거예요. 혹시 짝짓기 하고 있었나? 어, 시켜볼까요? 아... 아...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속. 아, 아, so? Yes. 아, can you find any other insect? One. Maybe 기대용? Yeah, I I now want one spot.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좀있다가또 다른 거 잡으러 가는데 뭐가 있어요? 나무 껍질을 뜯었는데. 뭐야? 나무 껍질을 뜯었는데 이렇게 바구미들이 나왔어요. 바구미야? 네. 와, 어, 야, 야, 야. 오, 정말. 오, 오워프드 드워프드. 미안하다, 다시 자라 음. 와, 뭐야. 원 몰. 와, 이흰 개미 얘네 뚱뚱한 애 얘네 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참고로 개미 할게 아닙니다. 헌터분들도 지금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데요. 와이, 와이, 와 아, 아너 놀이. 트와 우리 다람쥐 형님 트와이 먹어볼게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진짜 한번 여기 왔는데 한번 먹어봐야죠. 여자친구에게 음. 한마디. 제가 이게 처음에는 꼬소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 마리 먹어서 좀 티가 나는데 잘 찾아야 돼요 그 고소한 맛이 점에서 나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모니터 리자드 트랩 설치하고 청설모 트랩은 그래도 항상 설치해놨기 때문에 다음에서라도 트랩 설치했을 때 있으면 언제든지 잡은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랩 설치도 계속 기대해주세요 뭐 잠자리였나? 와 엄청 크다 와어 말총벌이다 야 지금 잡아주셨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는 말총벌이거든요 이게 하늘수유충들이 이제 나무 안에 구멍을 뚫고 산란을 하잖아요 그 구멍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알을 놨습니다 그래서 애벌레 기생에서 하늘수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독특한 벌이에요 어? 오 메탈리퍼가 나왔나봐요 오 메탈리퍼 메탈리퍼 와와 와, 메탈리퍼를 여기서 만네요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볼게요 처음 잡아봐와 미쳤다 메탈리퍼를 자연에서 이렇게 볼 줄이야 그 보이시나요? 여기 노를 누고 있고 이게 메탈리퍼가 있어요. 크기는 크지 않아요. 한 6cm? 네. 한 6cm 정도 되는데 원명화 종의 메탈리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 귀여운 하늘소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더 올라가도 비슷할 것 같아서 지금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좀 오후에 좀 쉬다가 프랩도 확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와, 칼로테스, 칼로테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한국에서 엄청 고가종인데. Can, can, can you catch your l e a t e s yeah. 칼로테스, 칼로테스. 오, oh, 야. Yeah. 오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오! 여기 가만히 있냐 얘? 그냥 굳이 안 잡아도 되겠다 와 이쁘다 아종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칼로테스가 머리가 빨개지는 종이 있거든요 이제 뭐 번식철에만 그렇게 되는 건지 수컷이 뭐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뻐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고가종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네. 있네요 오우, 야, 와일드. 네, 와일드 그늘. 어, 아, <웃음> 아이, 정말 웃기네. 자, 여러분들, 아, 복귀 중이있습니다 저희 이제 점심 먹고 또 다른 생물들 찾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스 아, 트랩도 확인하고 오늘 드마 체질도 할 겁니다. 아우,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